안녕하십니까 8월 19일자 해외선물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초선물 김억수입니다. 어, 그럼 해외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증시는 모두 강보합세로 마감했습니다. 미증시는 전일 f m c 의사록에서 밝힌 일정 시점에서의 긴축속도 완화 가능성 언급해도 투심은 살아나지 않은 상황인데요. 실업시장 청구건수 감소와 필라델피아 제조업지수의 상승은 경기 침체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 긴축 유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표적인 비둘기파인 미니애플리스 연총재도 금리 인상을 강력히 주장한 것도 증시에 부담을 주었네요. 유가는 원유 수요 회복 기대로 상승했습니다. 전일 일정 시점에서의 금리 인상 완화원급과는 달리 연준위원들의 발언은 여전히 매파적인 상황인데요. 특히 블라드 연총재는 연말 4%까지 이상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일부 경제지표는 준수하지만 긴축 정책이 지속됨 에 따라 기존 주택 판매 및 경기 선행 지수가 하락세를 기록한 것은 여전히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증시는 여러 상황들을 종합해 볼때 많이 회복한 모습이지만 시장 참가자들은 여전히 불확실성으로 인한 방향성을 찾지 못한 모습입니다. 다음은 유진선물 고객들의 매스매 더 포지션 동향을 살펴볼까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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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장을 관망하시되 연준의 금리인상 기조 스탠스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니 이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봉상 테크니컬 포인트를 점검해보겠습니다. 나스은 13,100포인트와 14,000포인트 사이에서 박스권 움직임이 예상됩니다. 원유도 86달러와 96달러 사이에서 박스 흐름이 유효하네요. 금은 1,720달러에서 1,800달러 사이에 박스권 흐름 전개가 예상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도 시장을 주시하시되 원유가 다시 90달러 대까지 왔습니다. 공급 부족이 예상되는 바 추가 상승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유진 고객님께서는 HTS 트레이딩 커뮤니티 화면을 통해 주요 종목에 대한 실시간 매수매도 포지션 동향을 보실 수 있습니다.